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에, 음력으로 어, 병신년 어, 9월 아, 15일 아, 9월 보름날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 멀리서 손님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와야 오는 거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음, 아, 꿈속에서 본 어떤 뭐 이, 본인 얘기는 귀신 같다가 물론 귀신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음, 이 천일한 데는 많은 그, 그 뭐야, 그 신도라고 하긴 그렇고, 이 천일을 알고 간 아, 그런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많습니다. 막혀서 고통받는 제자들도 많이 풀어줬고, 또 답도 알려줬고, 카페에서 나름 해결책을 요구했을 때, 어, 물론 문보수지만 어, 그 답을 알려주기도 했고 또 직접 찾아온 중생들한테는 또 나름의 방법 제시와 해결책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웃음> 어, 저번 영상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 이천이 일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나름 열심히 어, 수행을 한다든지 이 천일의 말을 따르고 행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이쁘고 좋은 게 없습니다. 뭐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까? 뭐 어차피 중생구제라는 물론 저부터 구제합니다. 만 일단 이 천일 저 스스로부터 아, 닦고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이 있으면. 같이 도움을 나눠주고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은 어떤 점사를 보거나 어떤 구술하거나 이것이 주가 아니고 그런 식의 행위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천일은 속된 뭐말 법당을 지킨다고 꼼짝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신령님한테 어, 돈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재화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대리운전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여가 시간에 다른 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천일 유튜브를 보고, 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본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어, 한참을 울었다. 하는 뭐 이제, 무슨 어떤 영상을 어떻게 보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카페를 찾아온 중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가입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자기 처지를 이 독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생이 이 천일이 생각하기엔 참 이뻤습니다. 생면부지죠. 뭐 전혀 본 적도 없고, 아, 속된 말로 그 중생이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중생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아 네가 참 이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그 질문을 할때 말미에 자기 사주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 천일이 이런지 답을 던졌습니다. 뭐 부나마나 뻔하다 볼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고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어, 이 중생이 하는 짓거리가 어 참으로 이쁘더라 이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 지할 탓이다. 다시 말해서, 아, 절간에 옛날에, 뭐 속담인지, 뭐 내려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절간에 가도, 아, 지, 지할 탓, 지하는 적에 따라서 잘해 잘하면 절간에 가서도 세우젓 공부를 얻어먹는다.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처신과 아,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중생의 그 개략적인 점을 보면은 뭐 나이는 이제 3 0 초반인데 여전 거 이제 뭐 딱히 뭐 이제 하는 일도 없이 아 본인의 어떤 뭐 장기도 있고 특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참 비생활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사는 아 듯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근데 그런 축에 속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 천일의 영상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바도 있고 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진 듯 합니다. 그래서 딴에는 본인이 한번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명상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에 음, 기존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 실력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런 이 기도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걸 이루어지는 알려줬고, 그러면서 전에도 제가 어떤 그, 어떤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보통 내 기수련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환영이라는 걸 많이 봅니다. 환영을 보면, 봄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무, 자기, 그, 아전인수격. 음?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난 누굴 봐야 돼, 난 어떻게 했는 내가 못, 이런 식으로 오버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기도와 명상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에, 여러분들, 여, 연어 사람들은 이 꿈이라는 거를 참, 그, 터부시하고, 그, 완전, 어떻게 보면 요즘, 말, 요즘 편은 개무시를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이게 깨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게 무슨, 저기, 의식, 내 의식, 내 주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 모든 게, 그렇,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무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 의식과 반대죠. 그 무의식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얘기를 해줄 때 무슨 이자 우리가 어딜 가고 안 가고 밥을 먹고 안 먹고 이거는 내 생각과 내의지를할수 있지만 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내마음대로안 되는 겁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뭘 꾸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꿈속에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오늘 이런 꿈을 꾸야지 아무거나 딱꾸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아 어, 나는 뭐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싶어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냐고 안되죠. 어린 나이에는 뭐 연예인들이나 누구를 막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덜어낸 꿈속에 어떤 그 대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 사춘기 예민할 때 얘기죠. 성인이 돼서라든지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꿈을 잘안 꿉니다. 안 꾸지만 정말로 아, 영적으로나 아, 무식세계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 그 속에서 바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쌩뚱맞게 아 이게,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거 진짜 희한하다 하는 그런 자기가 그러한 꿈이 있을 때는 그건 분명히 뭔가, 뭔가가 알려주는 그런 소스입니다. 이꿈 얘기 또한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얘기상 이분이 이 중생 이야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단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천일이 이제 카톡도 주고받고 에, 카페에 그걸 주고받으면서 에, 이 중생이 기도를 한다 고래서 그랬습니다. 아, 이 천일 나름대로 법당의 신령님들께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취직자리를 구하고 잘될 것이다. 기다려 봐라. 뭐 조만간 되되 에, 그게 뭐밖구석에 누워가지고서는 값 떨어지기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응? 나가 돌아다녀야 돈이라도 줍는 거다 하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취직자리가 됐든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방에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음, 아마 어, 꿈꿔봐라 기도를 좀 해가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꿈꿔봐라 을 그러면 꿈에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언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며칠 전에 그 중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웃음> 꿈을 꿔도 그런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는데 참 꿈이냐고 참개떡감이게뭔 꿈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 중생 생각으로는 본인이 이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여파그 그 후유증 내지는 뭐 그런 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지 해서 뭐 이렇게 이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명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생각에도 붙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천일이 간단히 풀어주고, 아, 그랬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 잘한 거죠. 그리고 아, 이 영상은 어찌 보면 그 중생한테 백날 떠들어가 얘기를 했는데 글을 써준다 한들 머릿속에 한번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그 중생이 두고보도아 <웃음> 이게 이렇구나 늘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경우 이러한 얘기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일이 오늘의 이야기로 이제 삼은 겁니다. 자 이제 불로 들어가서 이 중생이 아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웬 꼬마가 등장을 했고 아 본인은 이제 그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했고 근데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왜, 왜? 자기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왜안 찾아주냐 이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내 엄마를 찾아줘 하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내 엄마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왜안 찾아주는 거야 하고 꼬마가 이제 이 중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뭐컴퓨터라 하고 이쪽 하다 보니까 아 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야는 이씨 해가지고 꼬마는 댐벼들어 가지고 이 중생의 꿈편들 하면은 얼굴 속으로 곁들어가 가지고 얼굴을 망가뜨리고 막 치고 맞고 싸우는 꼴이 됐다 합니다. 얼굴이 이제 막 붕그러지고 그랬겠죠. 막이중생 딴에는 꿈에서 말을 하고 어쩌고 하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꼬마랑 치고 받고 싸고 우막 별의별 이제 쌍오 소리를 다 해가면서 이제 하고 뭐 죽이니 살리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와중인데도 옆에 와이프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와이 자기 본인의 와이프 근데 본인의 와이프는 아무렇지도 않듯 그러고 있었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꿈속에서 막그 얼굴속에 들어가 있는 그 꼬마랑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꼬마가 튀쳐나갔고 응? 그 다음에 이 중생은 자기 본 모습을 찾았고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물었던 거죠. 꿈 얘기 전반적인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그 꿈을 일단 풀어보면 그 꼬마는 예, 이 중생은, 아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다 했는데 귀신 맞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오다가다 귀신들이 많습니다. 귀신들. 예, 잘못하면 그걸 일명이 빙의현상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런 경우, 와이프는 옆에 있었지만 와이프는 전혀 개념치 않았다, 몰랐다,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 꼬마는 와이프 한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 중생 남자 한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꼬마는 얼마 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저 남자한테 들어와 있는 지가 오래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 엄마를 찾아달라는데 왜안 찾아주는 거냐 하고 지금 예약을 했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고 늘이 남자 중생한테 수술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연호 제자들도 그걸 잘 모르고 아, 자기가 귀신이 붙어 당기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자기 법당에 귀신 멈춰놓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라 하면 어찌 그걸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또 안다 한들 지각을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저 남자애 같은 경우는 <웃음> 저 꼬마가 자기와 같이 들어와서 그 드라마 그, 그뭐 귀신이 산다인가뭐 그런 것도 하여간 있듯이 생활한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그 빙의 내지는 간접 체험의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세상 일을 안 합니다. 첫 번째가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해결을 못하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 빙의가 돼 가지고 근데 다행인 것은 저 꼬마, 꼬마, 꼬마, 꼬마 귀신이 였다는 거죠. 응? 꼬마 귀신. 꼬마 귀신이 아닌 진짜 독한 귀신 같으면은 지가 그 몸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게 이제 완전, 완전 빙의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취급받고 나갔는데, 여하튼 들어간 지가 오래됐고, 그러면 자, 저 남자, 저는, 저는 저 중생에 대한 생활, 생활 습관 이런 걸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 꼬마가 들어와 있다고, 저, 저, 꼬마, 제 꼬마 귀신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뭐, 다른 귀신이 또 있는지 어쩌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저 중생을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하나만 있었다고 했을 때, 어, 어떤 현상이 있, 있냐 하면은, 애들 그 생활 습성과 똑같습니다. 그, 저, 저 중생의 생활 패턴이, 뭐냐. 애들은 뭐 하니 자기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싫어하고 그냥 세상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놀기 좋아하고 삐치기 잘하고 애들은 애들이니까 단순한 그 단순 패턴이 저 중생한테도 그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애들이 어디가 돈 벌고 일하고 뭐일 일을 아 절대 안 하죠. 애들이 뭐 그런 생활 개념이나 금전 개념이나, 이게 없, 없습니다, 이게. 애들 자체가. 그게 미루어 짐작한데, 저 중생한데는 여적과 생활 패턴이 아마도 저래, 저렇게 지내왔었을 것이십니다. 그건, 그럼 언제부터, 자기가 언제부터 저런 패턴을 해갖고 왔는지, 그때부터가 저 꼬마가 들어온 시점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 꼬마는 저 중생한데, 자기 부모, 자기 엄마, 자기 엄마를 세다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저중생이 알아먹어야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아니, 아, 알아도, 알아듣는다 한들 걔 엄마를 어떻게 찾아줄 거예요? 다못 찾아줘요. 저 꼬마 귀신과, 이게, 이게,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 무슨, 뭐, 대화는 하 커녕, 뭔, 본인 몸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 꼬마 귀신이 왜 내내 조신하게 있다가 왜 이제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해가지고 치급받고 싸우다가 결국 쫓겨난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근자에 저 중생의 그, 그, 보면은 일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내용을 그, 자기 업장 소멸 내지는 조상님들의 어떤 그러한 뭐 발언, 얘기했습니다. 또이 중생, 이 제자한테 묻기를 어, 기도문 어떻게? 서 저는 태열보신경이라는 그 경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제자들이 쓰는 옛날에 도가에서 썼던 그 경문인데 그거를 이제 참조해서 해라 하고 알려줬습니다. 물론 그걸 이렇게 계속 참조해서 했는지 아직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본인의 잘못, 업과 응? 조상님들의 잘못, 조상님들의 천도 이런 것 저런 것쭉 추검발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견 그 본인이 어이 뭐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일부 떨리고 이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길래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고 이천일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천일이 이 전편의 이야기를 기도를 하자 하는 얘기에 아마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이 천일이 법당에다가 이 중생이 아까 이쁘다고 했죠. 하는 짓거리가 이뻐가지고 법당에다 추간물을 하나 적어가지고 이 천일이 알고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올려놓고 신령리, 신령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빌었습니다. 분명 저 중생한테 문제가 많다. 많지만 저 중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저껏 실업자 신세, 신지, 업자 신세로 띵까띵까놀고 살았는데 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구슬할 거며 그 천도제나 이런 거할 것이냐 일단 본인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직업을 갖고 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이쁘니까 우리 신령 신명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와주셔라 도와주십사 하고 축원을 이 제자 천일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저 중생은 모르죠 얘기도 안 했었고 그냥, 이 천일 혼자만의, 아, 발언을 해, 해, 그니까 법당에서 기도 끝난 다음에 늘, 늘은 아니고 이게 빌어드렸죠. 근데 그 과정이 저 중생은 저 중생들 기도를 하고, 저는 저대로 신령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요, 요렇게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 중생이 다음 주, 다음 주에 원래 그, 내려와서 이 대전 경청사에 들려서, 아, 인사를 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천일을 찾아오겠다 그랬는데 그 날짜가 해필이면 이 천일이 그 무협문화제 전수가 공연하는 날이랑 겹치다 보니까 그 다음날로 미뤘는데 어제인가 그제 꿈을 딱 보니까 일주일 딱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산을 해보면 뭐가 있느냐 저 중생이 대전경찰사를 오게 되면 여하튼 저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물론 배포 있는 악기나잡기들은 악착까지 나딱 숨어버리고 어나 없어요. 하고 조신하게 있습니다. 티도 안 내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쥐죽인 도큰이 있습니다. 나, 찾아봐, 나 찾아봐라 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 꼬마 귀신 저 꼬마 아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지에 겁먹은 겁니다. 여기를 내려간다고 날은 정했단 말이에요. 대전경청사로 내려가가지고 천일법사를 보고 법당에 인사한다고 날은 정했어요. 이제. 지가 더 이상 저 중사의 몸매에 숨어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내려왔다가는 쫓겨나 바로 터지든지 아니면 붙잡혀가지고 끌려갈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저 꼬마 귀신 아이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왜내 엄마를 찾아달라는데 여자꺼너아안 찾아준 거야 막판에 2판 3판 치고받고 한 거죠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무슨 기도나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영상에서 근기 근기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왔던 중생들이나 일반 신도 뭐 이렇게 전보러 왔던 사람 구대 준 사람 제자들 겪어봤습니다만 여태껏 그런 경기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었 그래서 이 천일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됐든 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로 죽을 때까지 딱 하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그참 바람입니다 여것껏 없었어요 제자들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 다 떠나가고 또 방법을 알려줘도 행할 줄 행하지를 않고 왜 오 어, 지똥이 굴고 지팔똥이 굴고니까 일반 연어 그 연어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이 막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책을 알려줘요. 저는 구세라 뭐해라 뭐해라 안 합니다. 본인이 하라고 하라고 던져주지만 그걸 하세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안 합니다 왜? 하고 안 하고 지맘이고 풀고 안 풀고 지만이지 그걸 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팔자 수관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되지든 이렇게 살다 되지든 마네 맘대로 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방법론만 알려주고 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제시를 해주는데 본인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계속 믿고 따라가준다면은그로 좋은 게 없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랫도록 정확하게 믿고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중생, 이렇게, 이렇게, 이 천일의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카페 찾아 들어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왜 얼마나 이쁩니까? 지가, 지가 이 천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인연으로 찾아져서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법사님, 법사님,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저기저 중생이 나름대로 자기 근기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꿈에서 꿈을 꾸는데 막 어디 뭐 도망가고 싶어도 어떤 때 다리가 안 움직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띠뛰기 한다든지 이게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근데 저 중생은 꼬마 귀신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변의 신령님이나 주상님이나 그런 분들의 영향으로 그게 나도 모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저 중생이 꿈에서 만약 꼬마랑 싸워가지고 꼬마한테 졌다. 꼬마 귀신한테 졌다. 그러면 저 중생은 늘저 꼬마 귀신한테 졌다. 진짜 만약에 저 치고 받고 얼굴속에 들어가가지고 꼬마 치고 받고 했는데 저 중생이 꿈속에 졌다, 그러면 저 중생은 이제 얼굴이고, 어디고, 몸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냥 지가 쓰러지는 거예요. 지가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꼬마지만 귀신이란 말이죠. 근데 저 중생은 지가 싸워서 이겼어요. 응? 그러면 저 중생이 잘나서가 아니, 절 잘나서가 아니고, 직, 저 중생이 하는 짓거리가 이쁘다 보니까, 조상님이 됐든, 물론 무가 조상도 많지만, 잘, 일부 잘간 조상이 됐든, 실정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주의 기가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연어 귀신들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 연어 제자 무당들도, 저기, 그, 진옥 입구시라고, 험한, 그, 구사다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죽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제자들도, 일반 중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중생이 잘했다는 걸잘 기도고 명상이고 그걸 잘했다는 걸이 천일이 알아들었다 알아 느낄 수있던게 뭐냐면은 저 꼬마 애랑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저 중생이 제대로 이 천일이 알려준 대로 나름대로 지가 행하지를 않고 립 서비스만 했다 그 다시 말 말장난만 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저 꼬마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저 중생이 대전 경천사를 내리고 가고자 하는 그 날짜도 정하고 약속도 정했습니다만 마음이 가까막가 가까마까 가까막가 내지는 흔들리거나 주때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었으면조그만안 나가죠 왜 분명히 안나안갈 거니까 분명히 얘는 하는, 하는 짓거리가 그렇고 얘 분명히 경천사 아, 안갈 거니까 내가 굳이 미리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는 짓거리, 얘, 요즘 하는 짓거리 보니 옛날 생활 패턴이랑 완전히 다르고 얘가 또라이, 이 또라이 같은 게 어떻게, 왜 얘가 미쳤나봐. 얘가 왜 지랄하는 거야. 너 기도하지 마, 임마. 이렇게 뜯어 말리고 지랄을 했는데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야, 꼬마 귀신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꼬마 귀신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죠, 이제. 자기 선택의지가 여 없어요. 경찰서 내려가서 붙돌려서 저성세계로 끌려가느니 얼른 집발로 나가는 게속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그 귀신은 해필 나한테 들어왔냐 내지는 오 나한테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어쩐, 널린 게 귀신이다 이거죠. 널린 게. 오다가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다 널린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들이 누구를 좋아하냐 일단 의지력이 약하고 귀가 약하고 이런 사람을 일단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더또또 더, 더, 더 좋아하는 영이 맑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주지할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 아저 새끼 독종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귀신도 안 갑니다. 왜? 가야 쓸모가 없거든, 저분. 귀신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까 그러니까 그 육신. 육체를 조종할 수 있는 의지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원한다. 원하는, 원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맑거나 우리 제자들, 제자들 중에도 이 귀신들을 잘 타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영이 맑으면서 의지력, 의지력, 영은 막지만 의지력이 약하다든지, 영은 막지만 제자로서도 좀 딱히 뭐 그런 것도 없다든지. 그랬을 때그 귀신들은 딱 봤을 때, 1번,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조신하게 자리 잡고 앉았다가, 그냥 같이 겨드랑이 댕기면서 왜 귀신 자체는 육신이 없않고 육신이 없는 혼, 혼, 혼이라 혼, 혼이라는 거죠, 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육신이 필요하고, 겨드랑가 사는 겁니다. 예전 몇년 됐습니다. 빙의된 사람 하나 구슬해가지고, 빙의된 귀신들을 빼는데, 정말 귀신 귀신하지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겨드랑가 있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뭐 지금 뭐 나중에도 뭐 그런 사람 또만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신을 빼내다 빼내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겨드어가 드글거리는 처음 봤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 중생 얘기를 아, 여러분들이 교사마볼 것은 뭐가 있느냐 저 중생이 저리 꿈에 꿈에 저렇게 꿔 가지고 저런 식으로 본인도 처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하고 얘기했듯이 꿈은 정확한 겁니다. 뭐 본인이 저런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시도 처음이고. 기도를 하시고 늘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시고 응? 저렇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아까 놓쳐 얘기했지만 지가 살려고 하고, 이 대전 먼데서, 대전 법당, 이, 이 경천사에 이천인을 찾아와서 왔다가,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듣고, 다들 돌아가고, 제기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지는 거기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슬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방법도 있고, 그러면 저러 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네, 자기 주변에서 좋은 부사를 찾아가지고 구슬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늘 얘기지만, 진짜 좋은 무당, 능력 있는 무당, 능력 있는 제자를 찾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어, 이걸 난다할일다 했네? 이건 아니라는 거고. 이 천일이 바라는 건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러, 풀고 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남겨놓고 그대로 가게 되면, 그 생활, 자기 인생은 내내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자가 이러니까 내 원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죽든지. 근데 뭔가 이제 늘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바꾸고 현생에 태어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현생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쓸모없이 살다 갈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령님들께 여쭐 때 분명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마 저 중생, 그 중생 에게저 중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나중에 지가 살만하고, 그러면 지도, 나름대로 조상님들을 위해서, 어?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이를 테니 부시라든지, 천도지라든지 뭐든지, 할수 있는 처지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이 천일도 저 중생한테 이야기를 건수있지만 지금 봐서는 저 중생, 지구가 석자고 지위 석자인데 어떻게 뭘 저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취직을 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살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아 오늘 추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저 중생 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단지 지가 하고자 하는 그게 이뻤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차후에도 이제 저 중생이 또 이제는 유사한 어떤 그런 뭐 꿈을 꿀 수도 뭐 전혀 안 꾼다는 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제는 이제 저 중생 서서히 기존의 그 자기 그 습이라고 하거든요. 습성, 아, 습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살아왔던 그 습성 패턴에서 이제 서서히 헤어나오는 빠져나오는 그러한 걸 이제 본인이 느낄 겁니다. 저 귀신 꼬마귀신이 나갔다 해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내 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젖어봤던 그 습성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물론